오늘은 스크래치 보드 세트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 다이소에서 사왔고요. 단돈 천 원. 창의력을 높여준대요. 네. 무지 타입. 자, 자꾸 얼굴이 비치니까 뒤집을게요. 오뎅꽃이가 하나 들어있네요. 빨리 열어볼게요. 끈끈이가 엄청 끈끈해요. 카레가 카레가 맛있죠. 짜잔 애플 펜슬인가? 이제 을게요 아, 끈끈이 조심하시고요. 자, 이로써 김과 오뎅 꼬치를 획득했습니다. 바로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릴때 미술시간에 이거 해봤었는데 크레파스로 정말 뼈 빠지게 다 칠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단돈 천원에 살 수가 있네요 그럼 잠깐 그림 그리는 거 감상하시죠 s s s s s s s s s s 이제 뒷배경에 산과 들판을 그려줄게요 저는 마음에 드는 그림에만 사인을 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배 오뎅꼬치도 물려주고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들판에서 폼 잡고 있는 오빠 그리기 끝!